이번역은 화명역입니다.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화명! y 내리실문은 오른쪽입니다. 마모나크! 황! 황! 황! 황! 황! 황! 화하게 하고 하란데 지금 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마모나크 배운 대장산뉴키노대가마이리마 1림분이 닫힙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